대구 아파트 거래량 17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 대구 아파트 역대급 거래 절벽 거래 없는 아파트 시장 금매물만 기다린다 대구의 한달 아파트 거래량이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만 약 2만 세대 내년에는 3만 3천여 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는 대구에서 지금 같은 거래 절벽은 도미노 입주대란 우려를 키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전체의 아파트 거래량은 매매 1,075건을 포함해 1,838건이다. 이 같은 거래량은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과 대출 제한, 매물 적체와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관망 등의 분위기가 복합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2006년 이후 한달 거래량이 1만 건을 넘길 때도 4차례 있었다. 2013년 6월 1만 752건, 2020년 9월 1만 2306건, 2020년 10월 1만 372건, 2020년 12월 1만 873건을 보였다.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2020년 9월 1 2 3 0 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과공급이 현실화되고 조정대상 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 강화로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1,838건으로 바닥을 보이는 중이다. 8개 구 군별로는 동구가 383건, 달서구 371건, 비조정대상 지역이 포함된 달성군이 343건순으로 많으며 서구는 52건에 불과하다. 매매 절벽은 신규 입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기존 아파트를 처분 매매하지 못해 잔금 납부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 달서구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놨지만 지금까지 매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일자가 가까워지면서 A씨는 매매가격을 급매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전세세입자도 구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주택 부동산 관계자는 새정부에서 바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로 인한 관망세와 높은 금리, 대출 제한 등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다. 며, 대구에는 매월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것. 이라고 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 3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대구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 전세에 동반 하락세가 심화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로 강력한 규제책을 폈음에도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지 않던 대구였지만 물량 공세에 장사 없다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물량 공세에 장사 없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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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엔 1997년 28,900가구 후 최대 물량인 33,145가구가 쏟아진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신호가 작동하면서 부동산 규제 의미가 사라졌다는 일기까지 나온다. 대구는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중과 등을 적용받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여전히 묶여있지만 부동산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대차 3법에 따라 전세값 상승률이 제한받지만 전세값을 올리기는커녕 임차인 찾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대구 지역은 부동산 매수 심리지수가 매주 더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며전세값도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동반 하락 추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 이라고 말했다.